여기 병원은 에어컨이 빡빡하지가 않아요. 감, 감기 들까봐 그나봐. 약간 시원하지는 않고 덥지는 않고 그런 온도네. 오, 어제보다도 훨씬 덜잉닝했어 어우, 자네오 어우, 자만네 선생님이 미리 사료도 다 갖고 오셨네. 그래, 똥 넣어서 다행이다. 응. 어제 야채를 다 먹었더니, 오늘도 다 먹고, 내일도 똥 싸. 잠깐, <웃음> 안 줄게, 어떻게 하나. 야 조금 기다려. 조금 기다려. 오늘, 음. <웃음> 안 주면 바로 이니. 응? 아이고, 잘 먹네. 있어 토요일 날 집에 가야 될 텐데 원장님 뵙게 되면 음, 한번 볼까요? 그러게 여쭤보려고 경과만 봐서는 음, 괜찮을 것같 토요일 날 만약에 좀... 퇴원하게 되면 경과가 좋으면 음. 토요일날 퇴원하고 그분은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치료하는데 네, 수중치료하는 수중, 수중 치료하는 것도 있대 물속에서 아, 글쎄 그건 그런...